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대. 정수가 얼마 남지 않기도 했고 어딘가에 얘기를 털어놓고 싶다. 주점을 하면 별조각은 남부럽지 않게 벌었다. 산타님에게 상납하고 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 킹납까지 했어? 하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정수다. 정수는 살수 없다. 별조각은 내게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원래 쓸모 없던 거였는지도 정수를 아껴 마셔보려고 했는데 봉인된 유리병 형태라 불가능하다. 꺼내려면 어떻게든 깨뜨려야 하고 깨뜨리는 순간 입구를 막아도 정수가 몸에 흡수된다. 이제 딱두병 남았다. 하루치도 안 되는 양. 홀? 부족한 정수로 어떻게 하루를 더 버티긴 했는데 몸이 점점 이상해진다. 코랭이도 마찬가지겠지. 헉! 코랭이도? 코랭이 집에 아까 보니까 정수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 공장에서 일해야지만 정수랑 별조각을 받는 건가? 아니 그럼 죽으라는 거야? 아휴 호수에 오두막이 있다고 했거든? 저걸 말하는 건가? 아닌가? 아 저건가 본데? 누군가 보낸 쪽지 감시는 잘하고 있어? No. 아, 이것도 볼 수는 없나 본데? 뭐지? 감시? 누가 누굴 감시하는데? 여기서 감시를 하나 본데? 여기가 마을이 다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네 그쵸? 이러면은 그 무슨게 빼옹인거 같긴 한데 <웃음> 잠깐만 저어 뭐야 아 이거 빼옹인날수 있으니까 높이 해놨구나 와어 뭐야 빼옹아 너 여기서 뭐해? 어나 산책하다 보니까 오두막이 있어서 들어와봤어 여기 너 거야? 찾은거야? 응? 뭘 찾아? 찾았어? 뭘 찾았어? <웃음>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뭘 찾아? 뭘 찾아? 커피? 너 망치 찾은 거아니야 무슨 망치? 너다 알고 온거아니야 알아듣게 말을 좀 해봐! 일단 여기 앉아볼래? 내가 다 솔직하게 얘기할게 뭔 얘기를 할 건데? 어제 다이가 응. 구하는 물길래 내가 그거 전해주러 갔다 너네 계획을 듣게 됐어 그래서 이대로 간, 가만히만 보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날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비해 한 거야 공장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지? 그거 내가 낸 소리야 아그 갈갈갈 귀신이 너였어어 너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 애들에 비해 생활 고민이 많아서 이것저것 조합해보다가 물약들을 좀 만들었거든 그래서 너희가 떨어뜨린 망치 내가 주워가지고 내가 그거 위험한 물건인 것 같아서 없애려고 했는데 내가 소강로 기계를 헷갈리는 바람에 실수로 고장내고 망치들이 오동하게 숨기게 된 거야. 그래도 내가 고의로 한게 아니라는 거 너는 알겠지? 그래. 너가 나쁜 뜻으로 한건 아닐 거라고 나도 믿어. 그러니까 이거 나도 사실 장이한테 망치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장이한테 망치는 갖다 줄게. 근데 너가 했다고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장이가 망치를 함부로 못 쓰게 내가 얘기를 잘 해볼게. 어때? 그 비밀로 해주면 나 진짜 진짜 너무 고마워. 내가... 내가... 망치 그냥... 어... 마을 세프소리에서 그냥 찾았다 해줘. 내가... 나도 이런 상기한 그래, 그래. 일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소금이가 위험해지는 걸볼수 없었고, 나 소금이는 진짜 소중한 친구거든. 왜 소금이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나중에 다 얘기해줄게. 정말이지 약속이다? 어... 그럼, 그럼. 그냥 럼 그럼 너가 찾았다고 안하고 너 얘기는 안하고 장이한테 내가 그냥 거지 구석탱에서 이 찾았다고 할게 근데 내가 비밀로 해주는 거니까 대신에 혹시 너가 별의 정수가 조금 남으면 나줄수 있니? 아 어... 너도 많이 모자라아 어... 나도 나도 진짜 부족해서 그럼 지금 산타가 없어서 별의 정수를 다못 받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끊기고 있으니까 그럼 산타 언제 오는데? 나도 그렇게 자세한 거 몰라. 미안해. 음, 알았어. 일단 나는 장애한테 이거 갖다 주러. 갖다 와볼게. 어. 음. 주점에 가는 거면 음. 같이 가자. 어차피 애들도 주점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주점에 있을 거야. 그래 그래. 근데 너랑 나랑 같이 가면 수상해 보이지 않을까? 너가 나 가고 너 조금 있다가 와. 어, 그러면 그렇게 나 생각해 주는 거야? 야 그래야지. 이거 뭐 더불어 사는 어쩌고 저쩌고 아니겠어? 응 음. 고마워 양아 그래 그리고 너도 애들 해치려고 한건 아니니까 그치 아니니? 아무튼 음. 해치려고 한 거였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응 음. 그러니까 널 믿어볼게 나중에 다 이야기해준다는 거는 그럼 내일은 이야기해줄 거니? 그럼 그럼 다 얘기해줄게 준우, 우는다 얘기하는 시간이 있을 거야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일단 내가 먼저 갈게 너 여기 보니까 여기서 주점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는 거 보고 너도 나오도록 해. 고마워, 안녕. 배웅이가 막는 했네, 그쵸죠 어. 와. 배웅이가 날수 있어가지고 저기 저렇게 된 거구나. 등동? 이몽 등장. 주동탁 나는 번쩍번쩍 번쩍 블링블링 어쩌고 저쩌구야. 어 근데.. 저 <웃음> 먹고 있었구나. 아 어, 맞아 나뭐 까먹는 있어가지고 잠깐만. 집에 좀 잠깐 갔다 올게. 그래 그래. <웃음> 갔다 와. 아이고. 어 아이 사장님 그.. 애들이 왜 이렇게 없어요? 어? 그 팽이랑 소금이랑 장이는? 어? 장이 언제 왔니? 에? 나 2층에 있었는데.. 떨어졌구나! <웃음> 이게 옷이 뭐야? 아니 떨어지진 않아. 계단으로 내려어아 그래? 어 근데.. 와옷 되게 멋있다. 그치 그치. <웃음> 야, 와, 그 어딨어? 소금이 어디 있어? 소금이 어디 있어? 왜? 소금이 모르겠는데? 아, 그래? 야, 장이야 잠깐 일로 와봐봐 왜? 여기, 그거 있는 거 같아 음. 뭐? 너도 탈모니? 뭐? 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대박! 빨리 숨겨! 빨리 숨겨! 빨리 주머니 들어! 이거.. 어디서 찾았어? 어? 이거.. 그냥 내가 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 구석탱이 에꽂혀져 있더라고 마을 구석 어디? 응? 그런 게 있어.. 어, 내가 돌아다니다가 오늘 하도 많이 사돌아다녀 가지 응. 그거 어디인지 잘 응. 기억이 안나 내가 여기 지리를 잘 모르잖아 근데 이게.. 왜.. 나는 공장에서 잃어버렸는데 왜 마을에 있지? 그니까 그거 발 달린 거 아니야? 응. 발망인 거 아니야 발망? 비싸네. 아, 아, 그래? 발 발망? 바, 아 발이 달린 망치라서 발망이야? 그렇지 그렇지. 어. 아, 그런가봐. 비싼 망치인가봐. 어. 어, 어 그, 그렇구나. 아내 망치에 발도 달려 있는지 몰랐네. 그러니까 잘 봐봐. 그거 떼야 될거같아내 생각에. 음. 어. 아 그래? 응. 음, 아 아무튼 좋나 무서워. <웃음> 아, 아무튼 찾으시고만 나 진짜 너무 기쁘다 갑자기. 야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그거 아무래도 그게 발이 달렸든지 손이 달렸든지 간에 어? 그게 어, 어. 그 망치가 혼자 돌아다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 어. 다음부터는 우리 비밀이야기를 어.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텍스트로 써야겠어 어. 종이로 써야겠어 종이로 지금 이거 누가 듣고 있는지 몰라 아 누가 듣겠어 열심 아무도 없는데 원래 반말은 거시기가 듣고 낱말은 거시기가 듣는 거걸라 낱말도 따로 듣고 반말도 따로 들어? 그럼 그럼 아무튼 아, 자고 어. 비밀이야기를 할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아 그래? 그치 그치 응. 근데 아무튼간 어, 어. 어, 그거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하지 말고 일단은 어, 어. 그러면은 뭐내일이면 어. 내일 모레나 공장 어쨌든. 어. 근데 그거 고쳤어 공장 은 고쳤어? 어 공장 고쳤어 아까 되게 큰 소리 나는 거 혹시 못 들었어? 응나못 들었어 아 그래? 아 엄청 큰 소리 나면서 도, 갑자기 기계가 잘 돌아가더라고. 아 음, 그렇구나. 응, 음, 응응. 음, 음. 아무튼 고마워, 망치 이렇게 찾아주고. 그래 그래. 일단 우리 들어가자 얼른 주점으로아 양아 양아. 응? 이거 찾아준 보답으로 내가 응.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어? 나는 먹을 거면 다 좋지. 아 그래? 그러면은 직접 응. 가서 메뉴 한번 골라보자. 그래 그래. 나는 고기가 좋아. 응. 아 그래? 야 오늘 신메뉴 나왔던데. 태웅이만한시오 벌컥! 크아 깜짝이야. 어. 이거 두 번째 건때 민트 연어구이래. 뭐? 아, 이거 먹어보려고. 민트 연어구이? 미쳤나? 응. 첫 번째 거는 아이, 뭐지? 미쳤더니. 벌집 초코바. 벌집 초코바래. 설탕 토마토 치킨 샌드위치. 오! 또티지 파이. 아그 밑에 봐봐. 좋은 애호박. 당근조림이라 이거 누가 <웃음> 먹어. 그러게 저걸 누가 먹냐? 저거 절로이나 먹겠지 뭐. 야야 나나나어나 나, 어. 어, 나 토마토 치킨 샌드위치 먹고 싶어. No. 민트 연어구이 두 개요. 아니 토마토 치킨 <웃음> 샌드위치로 하나 주세요 사장님. 아니 민트 연어구이로 먹으라고. 아니 민트 연어구이 거. 말고 토마토 치킨 샌드위치요. 토마토 치킨 샌드위치 사장님 하나 한번 걸어 주셔야 돼요. 두 개요 민트 연어. 아이 시끄러 시끄러. 요 조용히 못해? 민트 연어구이 두 개요. <웃음> 시끄러. 너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 알아? 어? <웃음> 죽고 싶어? <웃음> 아이 좀 무섭네. 토마토 치킨 샌드위치 어, 하나 어, 가져가. 가져가. 호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 사장님이야. 히히히히. <웃음> <웃음> 근데 너네 오, 가서 음. 무슨 얘기 하고 왔어? 어? 아 내가 장이 못했구만. 협박했어. 그치? 뭐라고? 어어 음. 아, 아, 아. 어. 먹을 거 사달라. 고 미트 연어구이 좀. 별 조각도 됐어 그래? 먹을 거 사달라고, 사달라고. 내가 협박. 아니야 오늘은 별 조각 안 받을 거야. 우리 아주 가서. 은밀하게 어디 가던데? 우리 장이. 그래서 내가 뜯어 먹은 거야. 어, 뜯어 먹었어 내가. 봐봐. 내가 토마토 치킨 샌드위치를 뜯었다고. 음, 맛있게 먹어요. 그 정으로 돈이 많은 쪼쪼? 애는 아닌데. 음, 내 함량 쪽쪽 조 맛있다. 음. 너 우리 장이 협박하지 마. 어, 아니 내가 장이 빚질 좀 해준 거야. 어, 좀 쓰다듬어 준 거라고. 어, 너희들도 조심해 알았어. 너 어, 장이 쓰다듬었어? 아니, 너가 맛있다. 생각한 쓰다듬거 어? 아니야. 어, 그렇지? 응. 나 방치 찾았어. 방치 찾았어? 아,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야, 너네 <웃음>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아,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아니, 망치 어디서 찾았어? 아, 여기야. 야야야야 너무 잘들는거 아니야? <웃음> 야 너네 <웃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조용히 못해? 아니 이렇게 어? 좋은 일을 다 같이 알아야지 뭐가 좋은 일이야? 뭐가 좋은 일인데? 망치 찾은 거내 망치 잃어버린 거 찾았잖아 완전 대박이다 진짜 잘 됐다 없어진 거 근데, 아니야 근데 다행이야 나 작게 말하고 있는데 에? 음, 바보들 일단... 아니야 너네? 음, 아무튼 찾았어 다행이다 야이 밥칭이들아 아유, 왜? 진짜 아유 아 됐다 왜? 됐어 말을 말자 응 말을 야, 말고 술을 말고 곰을 말자 우리 장이 망치 찾아줘서 고마워 고마우면 응. 먹을 거 주든지 별의 정수를 좀 내놔봐 정수? 별의 아 맞다 왜? 정수 먹을 시간이다 야 니네들 정수 안 먹었으면 빨리 먹어 아 맞다 나도 너네 다 정수 먹었니? <웃음> 코랭이랑 장이 망안 먹었어, 안 먹었어. <웃음> 아, 얘들아 아무튼... 어 아무튼 뭐 지금 설록이랑 팽이 없지? 어. 그러면 얘네 둘이 없을 때 한번 나가봐도 되지 않을까? 어? 너무 힘들다 아 왔다 어. 아, 아나 응. 우장이야 나. 모두가 나어나 구운 네호박 하나만 우장이도 안 응. 먹었어 우장이 한숨 쉬잖아 얼마야? 도대체 설탕 당근조림 누가 먹는거야? 까먹겠어. 까먹겠어. 오늘은 응. 내 생일이니까 그냥 가져가. 내가 사는 거야. 아, 응, 어, 너 생일이야? 뭐야? 생일이었어? 우정 어, 응. 생일이야? 응, 응. 그렇지, 크리스마스 이쁘잖아. 어, 아, 뭐 줄게 어, 오네. 아니, 괜찮아, 얘들아. 이거라도 줄게. 운동 좀 해라도. 야, 어. 야 별의 정수 어. 있는 사람 내놔봐. 어? 어? <웃음> <웃음> 아니, 별의 정수는 우리 생일이라. 생명이라 못줘 내놔봐 뭐? 내놔봐 어, 네가 그게 그럼, 왜 필요한데? 야그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이 있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우리 아니, 과할딱 2개씩 먹는 거라 아직 그래. 다 남아있어 우리 확실해? 응. 몇 개씩 남아있는지 불어봐 나? 나 6개 어. 너는? 아, 나 6개 너는? 생이 너몇 개? 너 장이 너는 몇개 있어? 나 아까 먹어서 6개 남았지 그럼 나나 나도 여섯 개. 양아 그거 함부로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안 돼. 그거 요정들이 그 그래. 우리 민감한 문제는 <웃음> 그래. 그래. 야 니가 뭔가 아야 민감한 문제라니. 그러면은 우장이랑코랭이는몇 개인데? 양아 그거 요정은 빨리 전화기나고 전자 소 관리를 알아서 해야 하는 거거든. 그거 그렇게 막 대놓고 물어보면은 약간 신뢰 같은 거야. 맞아. 음. 아, 나 저런 거 물어보는 사람 처음 봤어. 빨리 야, 빨리 나랑 너는 다른 곳에서 곳에 으니까 그렇지. 일하러 갈 준비들해. 빨리 저녁 <웃음> 먹어. 야, 그래. 야, 이거 밤 야식 먹고 일하러 간다고? 그렇지 이제 배야. 기계가 고쳐졌으니까. 야, 근데 니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어? 어? 장희도. 향이 뭐, 똥냄새 오진단 이야기 하고 있었어. 아니 무슨 소리야? 뭐라고? 어. 장이가 망치를, 망치를 찾았다고? 찾았어. 응. 자... 그래, 장희가 내 망치를 찾아줬어. 너 어? 계속 나 의심하고 있었지? 내가 공장을 부순 게 아니라니까 네가 아니라고? 그래 아, 뭐 여튼 공장은 부쳐졌으니까 일부터 하고 생각해볼게 야너 진짜 웃긴다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너장유 의심한 거 사과 안 아니, 해? 아니 내가 왜 사과를 해? 니네 둘이 규칙에나오기고 무단으로 어? 마을 돌아다녀서 의심 산게내 탓이야? 아 진짜 어이없어 아 얘들아 그만 싸워 장유 그런 거 아니면 된 거잖아 아니 맞아, 그러면 맞아, 맞아. 공장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게 멀쩡하던 기계가 갑자기 부서질 리도 없고 맞아 야 내가 좀 생각해본 게 있는데 팽이 너 니가 그래 놓고서는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뭐? 니네 집 공장에서 가깝잖아 그니까 러양이잘때 뭐? 몰래 가가지고 어 이렇게 팡 하고 올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내가?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안 그래도 그치, 물량, 이러면... 공장 물량 부족하고 바쁜데 <웃음> 다음날엔 우장이가 없는거 아닌가? 물맞춘거 위에다가 좋게좋게 말하려고 설록이가 거짓말하는걸수도 있지 야 진짜 적당이좀 해라 지금 이 일이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건데 그래 장이 니가 계속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설록이를 의심하는거 아니야? 아 내가? 아 근데 코레가너 저번에 술 취해서 공장기계고장냉적있지 않아? 너 어제 보니까 그치. 맥주도 엄청 마시던데 니가 그런거 아니야? 맞아맞아 맞아. 어. 얘들아 진짜로. 얘들아, 사실 내가 범인을 알고 있어. 범인? 범인? 응. 네가 뭘 알아? 내가 사실... 사실 내가 그 공장을 부셨어. 너가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라니 장이 망치를 찾아준 게 난데. 그럼 그 망치가 어디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아 얘들아 꺼졌어? 사실 얘들아? 내가 부수려고 부순 게 아니라 망치 가지고 조금 휘둘러 보려다가 그 멋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하다가 그러다가 그게 고장 났어 그래서 장애가 고쳤으니까 된거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들리... 소리야 어땠부터 내가 의심 그래 근데 아무튼찾았줬으니까된거 아니냐고 고쳤으니까 아니, 됐잖아 해? 그러니까 아까 진작 얘기했어야지 아, 그거 아 그럴 수 있지 이것들이? 어?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이거 했다는 증거 대박 어 증거! 내가 망치를 찾았잖아 망치가 그럼 어디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대박. 왜 그래? 아 나... 나할말 있어 무슨 아, 말이야? 아배웅이는 시끄러우니까 좀 앉아볼래? 아니야 공장 기계에 장이가 고장 난거 아니야 내가 고장 냈어 뭐? 어? 뭐? 어? 아픈 아... 너가 왜? 아니야 내가 고장 냈다니까 내가, 내가... 아니야, 내가 나... 망치를 찾아줬다니까? 내가 너아좀 조용히 있어. 해봐 그래 야 외부인은 씨... 빠져 자꾸 이거... 씨... 필요할 때만 거시기하고 지시할 아니, 때만 빠지라고 그러고 빼용아 네가 진짜 그런 거 맞아? 제대로 말해봐 내가 다 해명할게 아니 사실 내가 게시판을 보고 장이가 물건 구하는 게 있길래 그거 전해주러 갔다가 음, 음. 장이 계획을 듣게 됐거든? 어. 근데 그냥 두면 은 큰일 나겠단 생각에 혼자 막아보려 했다가 내가 실수로 기계 고장 냈어 어. 진짜 미안해 얘들아 장이야 어. 내가 오해받게 어, 한 거, 너의 발명품을 없애려 한 거, 훔친 것도 너 모두 음. 미안해. 어, 빼용아, 진짜 네가 그런 게 맞아? 어, 진짜 정말 미안해. 어. 내가 내 우리도 <웃음> 위험해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라도 막아야 했어. 내가 나 <웃음> 모두에게 민폐 끼쳐서 정말 미안해. 빼용아, 나는. 너 진짜 내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 너무 실망이야. 너 내가 말 그렇게 나가고 싶어하는 거다 알면서 네가 어떻게... 아니, 아니, 속아 마. 그만해. 아. 너 아까 날 그렇게 의심하더니 같은 마을 요정들끼리 굳이 싸우지 말자. 빼옹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했나 봐. 사과했으니까 둘다 그만 기분 풀어. <웃음> 요정들이 쪼잔하게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니다 그까진 망치가 빼옹이보다 중요하니? 아 그래 야뭐 고의로 공장 부순 것도 아니었네 야 망치가 어? 얼마나 싫었으면 저 피곤해서 맨날 조는 애가 어? 어? 공장 기계까지 부쉈겠냐야 애가 어 저렇게 매가리가 없어서 어? 야 어쨌든 공장 기계도 고쳤고 그 쓸모없는 망치도 찾았으니까 소랑 그만 피우고 빨리 밥 먹어 밀린 일이나 하러 공장에 가자 야 뭐? 그간 망치? 쓸데없는 망치? 너 지금 그간 망치라고 그랬어?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야, 그러니까 설락이 너 진짜 웃긴다. 너 저번에 장이랑 싸울 때 차기 산타 어쩌고 하더니 너 네가 무슨 진짜 산타라도 된 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아, 저번에 나랑 소금이랑 양이가 들었어. 너 그래. 그건 무슨 소리야? 아 니네 알거 없어. 아니 요정이 산타가 될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웃음> 얘기 같은데. 그래 허튼 꿈은 너나 꾸는 거지 무슨 요정이 싼. 야 망치 들고 문 부수겠다 어쩐다 해서 소란 피우는 네 행동이 더 어떤 짓이지. 사기 산타에게는 니네랑 관련 없으니까 신경 꺼. 그리고 대체요 어? 저 망치로 뭘 하려고 저러는 거야. 그래 그래 문 부수는 건 나도 이제 깔끔하게 포기할게. 근데 말 나온 김에 너네도 아는 게 좋겠네. 내가 우리 말 하늘을 덮고 있는 수상한 물질을 발견해서 샘플을 채취해왔거든. 보니까 그게 휴리더라고. 응. 우리? 음, 그, 음. 우리 마을을 유리가 감싸고 있다는 거야? 그냥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또? 넌 모르면 그냥 들어봐. <웃음> 그리고 실험을 하다가 한 가지 더 발견했는데 그 유리는 하늘에 있는 별빛을 막는 특수한 재질로 되어 있어. 내가 유리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을 하다가 실수로 병의 정수를 엎었는데 별의 정수가 산화돼서 사라지고 우리가 쓰는 별 조각 같은 찌꺼기만 남더라고. 그래서, 멀쩍어? 음, 그래서 그 망치로 유리를 부숴줄 거야. 너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야? 하늘의 별빛이? 네가 하는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쵸? 유리? 아, 이걸 도대체 지금 밤에 지 주점에 있는 것 같은 유리? 그거 말하는 응. 거야? 응, 그런 그럼 거야. 그럼 마을은 야,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웃음> 맨날 저 소금이랑 붙어다니더니 너까지 정신이 회가닥했냐 아, 하나를 부숴서 밖으로 어? 나갈 수 있다고 치자 근데 뭘 음, 어쩔 맞아. 건데? 맞아 아니, 그냥 우리가 꿈꾸는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지 뭐 인간세계 여행하면서 그림 그릴 수도 있고 음. 맞아 맞아 자유로운 삶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소금아? 네가 알거 없잖아 너 나한테 말 걸지 마 야 누누이 얘기하지만 거품이... 산타님이 이말 밖은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했어 그래 지금 자기가 맡은 공장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 아 제발 그좀 그만해 난 무섭단 말이야 너희들이 내 사정을 알기나 해? 난 바보의 일머리도 없고 게으른 요정이라고 산타님이 그러셨어 그럼 내가 바깥으로 나가서 뭘할수 있겠어 아 코량아 자신감을 가져 너 그렇게 바보 아니잖아 맞아 맞아 야 음, 이거 도박하는거는 밖에 밖에서도 말이야 어, 도박하면 한등 크게 볼수 있어 어휴. 맞아 맞아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런 공장일 말고 너에게 진짜 잘 맞는 일을 찾을 수도 있다고 내가 난술 게임 아니면 내네 삶에 즐거움이 없는걸 너희 위험한 짓을 산타님 알게 해주시면 나는 아니 잠깐만 산타가 알게 되는거랑 어 너희가 위험해지는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래가 아, 아, 너 별의 정수 마신 거 아니지? 아 그거야 다쓴거 아니지? 아니요 야 아니 자꾸 얘도 헛소리하는데 야 그냥 허튼 소리들 그만두고 지금 이럴 때 아닌 거 알지? 내일 당장 아니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밀린 물량 많아 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추모제랑 공장 기계 노화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보고는 해줬어 그래도 남은 물량 최대한 채우긴 해야 되니까 빨리 마무리하러 공장가자야 내년에도 이런시기면 곤란할거야 야 빨리. 그래 일단 할일을 하자 얘들아 다시 일하러 가자 내일은 즐거운 크리스마스잖아 아이들이 선물받고 싶어서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야 빨리 일어나 야야 도망가 야 산타는 언제 오는데 금방 어? 금방 어? 야 나가 나가 산타 언제 아, 오냐 야, 야. 오냐니까? 야야 빨리 빨리 저 새로운 산타님이 오시겠지? 그니까 러 언제냐고 나. 그게 도대체가 양아 네. 빨리 일로할때 아, 없는 얘기하지마 야 빨리 우선 일하러 가자 아 장이야 어? 너그 망치 나 줘볼래? 왜? 나 줘봐 왜? 야, 이거 내 망치야 한 번만 써 빨리와 빨리와 빨리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가너야 지금 생산부 일이 제일 급한거 알지? 아 알았어 아아 아, 때리지마 야야야 야, 인간적으로 요정적으로 도 때릴거면 아. 밥 줘라 밥 어? 에이. 뭐 여기 어디요? 내가 어디 빨리 와. 여기 어디요? 난 누구요? 양아. 어? 양아. 왜? 나할말 있는데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어, 얘기해봐. 나 오늘 비밀 지켜줘서 너무 고마웠어. 근데 왜 말했어 그거? 근데 너무 와. 피곤하겠지만 나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뭔데? 어, 내가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뭔데 뭔데? 그게. 내가 소고미한테 다시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라 아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설명을 잘 하고 싶은데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거든? 사과를 내 힘으로 하는 게 맞지만 나는 지금 당장 포장부에서 밤새 일을 해야 해서 도저히 시간이 왔나 그래서 네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미술관에 2층 올라가면 은소금이랑 내가 숨겨둔 타임캡슐이 있어 응. 그걸 찾아서 나한테 와주면 돼또안 와? 응. 아... 빨리 와 아니, 나도, 아, 나도 가야 그 돼? ]이야? 어, 너는 그냥 빨리 집 들어가서 자 우리 바쁘니까 계속 애들 괴롭히지 마 알았어 나 제발 어. 빨리 갈게 아, 병아, 빨리 가 빨리 어. 가 그리네 르네, 르네 뽕뽕 어쩌고 그그 건물 아니야? 응? 타임캡슐 있다고? 어? 어? 이게 밑에 뭐가 있긴 있는데? 공공젤라 귀마개 일단 이거라도 세트보자 일단 가보자 꽃 밑에 뭐가 있었다고 아 그거 현대미술이랑 뭐 이런거야 막어 좀 옮겨 줘. 음, 얘들아, 아, 이런 거. 근데 나 곳이구나. 지금 가기 싫은데 네가 갈래? 나 오질도 보고 보기 싫어. 아. 알겠습니다.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네가 갖다 주고 야나 오늘 저기 안 갈래. 아, 이렇게 저기 바닥에 놨어. 어디? 아, 내가 갖다 줄게. 응. 부탁 좀 할게. 소고마. 응? 소고마 이거 받아. 뭔데? 이게 뭐야? 어? 이거 네가 왜 갖고 있어? 이거 잠깐만. 전해달라고 그래서 아. 대웅이가 지신 전해달래 너랑 화해하고 어? 싶다고 했어 어. 자 말하기 싫대서말안 하고 텍스트로 써주는 게 봐봐 얼마나 너를 생각하니. 너를 속상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닐 것이야. 너 이거 읽었니 아니 바로 줬는데 너한테. <웃음> 왜 너도 낭독할래? 아배웅아 이슬도 진짜. 둘이 감동의 쌍봉 친한 친군데, 이렇게까지 막아선 그래서... 내가 많이 밉겠지 <웃음> 저거와 부부제라 <웃음> 풀면서 깨워줬대 진짜 좋 <좋은> 친군데 <친구들. 웃음> 야너 바깥세상 나가는거 무서워하지마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줄게 응? 우리 같이 가자 아이고 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것들아 저거와 아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유. 같이 가자 가서 너 잠도 너 자고 싶을 때 편하게 자고 그렇게 살자 응? 그래! 아이 지... 정말 정말 너만 있으면 돼야야야 쟁이 쟤네봐라 쟤네봐라 아유 그냥 아주 그 어? 쟤네들화해했어 어? 아, 어? 쟤네들이 화해했어 화해했어 아 화해한거야? 아휴 난리 바가지 난리 바가지아유 진짜 얘네 그래. 저기서 뭐해? 얘네 화해 어, 상공하고 어, 있어 지금 화해 어, 어 화해하고 있어 아유 정말 진짜 어 펭이는 어쩐 일로 여기 위에 올라와 있어? 밑에 맞아. 일 없어? 아 설렁이가 나는 이제 집에서 일하, 일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서 집에 가려고 냥아 일아 가자 어 아, 그래? 나도 가야돼? 집구 코다야 그래, 되나? 집 안에서 일안 해도 되잖아. 근데 나는 밖에서 놀아도 되잖아. 뭘 놀아? 지금 기가 시간인데 너왜 여기 있어, 근데? 어? 아니, 나는 어 너네 일 잘하나? 난 너네 일 잘하나 구경하러 왔지. 음, 그렇구나. 응, 그럼 그럼. 그래. 내가 그피 속에 새겨진 관리자야. 어쩌고 저쩌고 리더십이 어쩌고 약간 그런 사람이거든, 내가. 아, 리더십이 맞나 보네.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럼. 원래 내가 그 시켜가지고 그 아이디어 존나 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약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걸 잘하지 내가 그렇구나 어 그게 엔팁의 어. 특징이래 엔팁? 응. 그게 뭐지? 암튼 그런 게 있어 그래 이제 자자 에나또 아, 해먹에서 자야 되니? 아니야 오늘은 내가 1층에서 서류 정리할 게 있으니까 2층 침대에서 자오 진짜? Yeah. 알았어 키키 오 키키 개나이스 불켠 다음에 불 꺼달라고 할까? <웃음> 팽이에게? 아 이거 아까 그건가? 아 우장이가 아 여기 아까 뒤졌던인가아 아, 맞다 팽이스 다이어리 아까 봤지 아 진짜 아니 이거 우장이 어떡하나? 어? 애들이 정수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나봐 그러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런가 혹시 응? 어?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쩌구라니 그지 내년에도 흔들림 없는 팽이가 되길 음. 어떡하지? 이거 아까 봤나나? 아니, 나 이거 안 봤다. 그지? 이거 먹기도 해야 되는데, 그지? 아휴. 크리스마스에 떨어진 너의 마을에 떨어진 고양이라니 너의 존재는 생각할 때마다 놀라워. 누군가의 크리스마스 소원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야. 어? 주점 일 도와줘서 고마웠어. 돌아갈 수 있길 바래. 메리 크리스마스 우장이가. 아... 어떡하죠 내일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우장이네 가봅시다 어 진상짓 안하고 갈순 없지 <웃음> 진상짓을 안하고 잘순 없지 응 벌로기는 이따 잠깐 나올 것 같긴 하던데 얘는 참견 다 하고 나올 걸 그래? 근데 너 아까 나랑 빼우기 때문에 질투한 거 아니지? 세상에 네. 질투한 거, 거 아니지? 아주 네. 사랑 싸움을 하네 아주. 아유 목도래도 풀고 잡시다. 어. 펭아! 펭아 자니? 아닌 안 짜지. 펭아 빨이빨이 뭐? <웃음> 그것 때문에 불을라 그러지. 아닌데? 아 어,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존나 큰 벌레가 불 꺼줘. 아휴. 잘짜냥아 그래 킥킥 킥킥킥. 불은 남이 꺼주는 불이 제맛이지, 그쵸? 어. 남의 손으로 꺼는 끄는 불이 제맛이고, 남의 손으로 해먹는 밥이 제맛이고, 아 꿀맛이죠? 응. 음. 양물잘짜냥아 <웃음> 아, 내일 일어나자마자 우장이를 보러 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조앤 드르렁쿨 하시고 메리 하도록 합시다. 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양봐